마시셨대요? 맛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고민족공간에서온제리입니다 오늘은 콩고유리 약국입니다 콩고유리 중에서 치케모암배와쿠푸 만들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먼저는 치킨 모함배 만들고 싶니다. 치킨 모함배는 재료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 중에서는 닭고기와 토마토, 양파, 비만, 우추 생강, 카, 마늘, 피넛 밥, 파 토마토 페스 필요하고 치킨 디저닝하고 이거도 치킨 디저닝 그 다음에 우주 필요합니다. 요리 근황 외에 나무푸들거그요요그푸옥옥수수루사용할할니다 먼저 저나무에 영양분 은무 곳입니다 먼저저마 마늘. 곳입니다 순으로 하면 더 편해요 생각할예요그 네. 다음에 치킨 지저닝 할거예요그 다음에 이거도 치킨 지저닝 고추도 이렇게 이렇게 순으로 저는 보통 치킨 지도닝 없으면 그 마늘과 생강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으로 끝내면 그냥 10분, 15분 정도 기다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버스만든거에서 먼저 재료 준비한 것니다 우리 먼저 토마토 잔. 왜요? 토마트는 모양은 필요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자르면 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르면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동화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도 되고요 양파잘자 거예요 양파도 모양 필요없어요 그냥 제가 발리하 이렇게 그 다음에 피맛으로 이제 불러요 피맛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자면 요 그냥 잘게 자면 됩니다 그게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재료다 준비됐어요 아, 여러분 우리 치킨 10분 됐으니까 우리 치켓 구울 것입니다 아, 치킨은 그 다른 커버에서 사람들이 가끔 치킨 먹지 않아요. 그냥 소스 안에 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먼저 하야면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먼저 하야할 거예요. 파이팬 안에. 그래서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두꺼워서 아우, 리는 치킨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게. 전점 이렇게 압력돼니다그 다음에 10분, 15분 정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치킨 아, 하이, 끝났어요. 이렇게 에센스 치킨. 이제는 소스 만들 거예요. 사용한 큰버리지마세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큰물 다시 사용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저는뽀코 만들 거예요 뽀는 물과 옥수수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물코맛을하게 좋을 것요 한국에서 밥같은 어, 음식입니다 이미치은물 필요해서 주문만많다 그다음에 옥수수 카르 올 거예요. 옥수수 카르는 천천히 넣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고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쿠프는 한국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저녁 쿠프만 먹어요. 4일 처럼 우리는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요. 어, 하지만 수수 가루 없으면 바나나 가루, 사과 가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금만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푸클 거예요. 어, 투입 거예요. 흐를 어, 거예요. 아, 거예요. 아, 어, 거예요. 네, 흐르면 다시 가루도. 이모여자 모양... 여러분 우리, 우리 건물리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보통 우리는 수으로 먹어요 불편하시면 거꾸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야채하고 어, 밥도 같이 먹을수있어서 고프는 순으로 마운데로, 그냥 이렇게, 이으로 이렇게, 모양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서산이렇 이렇게, 넣으시면 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같이렇으이까 어땠어요? 이웠죠이렇면 이렇게, 이렇 어, 구독 눌러주세요. 어부와, 과일이,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